완전 귀엽다. 근데 생각보다 아저씨 굉장히 똥똥하네. 유자야, 일로 와봐. 유자야, 아니 유자야. 야 고양이. 아니 고양이야. 고양이 이렇게 늙고양고야 유자야, 이거 소파 너무 웃긴다. <웃음> 야 이거 내건 아닌 것같아 이거 니거 네 해야겠는데? a h oh. <laughs> 너가 왜 저렇게 냄새를 맡아? 여기 앉아봐 너도 앉으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산 거야 앉아봐 <웃음> 저럴 줄 알아서 저렇게 다 파가지고 앉으려고 유자야, <웃음> 너무 편하지? 짜증났어? 못 올라가게 해서? 미세나지? 이거 새 거라서. 안녕하세요. 귀여운 거 입고 왔네. 네. 왜못 뿌리고 왔어 너? 어? 나한달 만에 나오잖아. 뒤에 차 있어. 한달 만에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 신선해. 저한달 만에 어디 가나요? 벨스타. 그게 중요해 지금? 소감이 어때? 좋아? 지금 하고 싶어. 야너 피부가 너 좋아서 딱 싫어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. 와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. 여기 이 라인 따라서 카페가 몇개 있잖아. 또 나인블럭 같은가? 어, 나인블럭이나 이런 거. 넌 여기 그냥,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여기 들어. 아 근데 여기 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잖아 지금. 어떻게 해? 그러면 그 다른데 데 가야지. 뭐 어떡할 거야? 여기까지 가? 왔는데. 어, 다른데 가자. 한남 이제 못 오겠다. 오지 말자. 야, 하나? 야. 광주 가자 앞으로 그냥. 어. 아 날씨 좋다. 아쉽겠다. 우리 오히려 잘온것 같아. 어디게나 밖에서 파는 거기 너무 오랜만이먹나도 몰라. 나. 잘 먹겠습니다. 어잘 먹을게. 맛있겠다. <웃음> 여기 청 번째인가 봐. <웃음> 너 중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야겠다. 오늘도 아무것도 못 샀네 그래 2,000원짜리 이젤 말고 나만 돈 주고 가래 또? 왜 맨날 나만? 이거 뭐야? 야 누가 여기 라인에다가 커피 고이 놓고 갔어 <웃음> 이거 뭐야? 쓰레기통 없나? 날씨 진짜 좋다 좋 이렇게 이거 쓰라고 주셔가지고 그데 네. 네. 이걸 모르겠어서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아. 네. 그냥 제가 원할 때 써야 돼네기대하고있니요 오늘 나오는 게다해치고가는거 아니에요? 일없거요 톡더 바르면 흥청이에요. 그냥 친근해지게 됐어 음악 뽑는 음. 습관이 음. 음. 있어가지고. 음 뽑는다고요? 맨날 뽑아요. 맛있어. 음 약간 속 시원해서. 어 약간 걸탱끼가 <배태끼가> 있네. <웃음> 그럴 수있어 굵게 나오는 거 이렇게 딱 뽑았는데 히어링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중간에 다못 찍었는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헉, 너무 예쁘다 아, 머리를 좀 평소에도 드라이를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이렇게 다 했고 이제 친구네 가서 마라시한 거를 먹을 겁니다 충전됐어? 어 너무 맛있겠는데아 근데 머리 진짜 예쁘게 잘 됐다 근데 눈이 예쁘긴 하다가 진짜 너무 맛있어 오케이? 그래? 다행 맛있다. 되게 밥삭촌득하다 옛날에 완전 애기 때 애기들 다 입에다 넣잖아요. 레고 얇은 판 씹으면 이런 식감이었어. <웃음> 그럼 기억해? <이렇게? 웃음> 빼줘? 아니야. 아니야, 이런 거 빼면 안 돼. 깻잎, 깻잎 알지? 아 근데 남친이 없으니까 괜찮아 왜너왜 왜 그렇게 내 브이로그에 책임감이 많아? 왔으면 뭐라도 얻어 가야지 야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예쁜데? 그렇지 약간 가스문호 같은데? 감성다 <웃음> <간방도> 뒤졌다 <웃음> 원래 이렇게 작지 않아요 원래 조금 큰데